아, 아키네이터가 스무고개 같은 거라고? 아, 아키네 스무고개처럼 연예인이나 캐릭터를, 유명을 찾는 거라고? 아키네이터 아, 나 나오게 해보라고? 알았어, 나 나오는지 한번 해볼게 여자입니까? 예, 스포츠 관련 인물입니까? 아니요 유튜브를 합니까? 오, 이런 건 물어봐, 대박 사태 지금 난 나를 생각하고 하는 거야 성인입니까? 예스 마인크래프트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NO! 당신 캐릭터 이름이 세 글자입니까? Yes! 틱톡을 많이 하시나요? No! 이시입니까? No! 현재 결혼을 했습니까? No! 게임과 관련 이 있습니까? No! 커플이 그 남자친구가 유튜브를 하나요? No! 연예인입니까? Yes! 마일드극단에 나옵니까? No! 바이르 민회에서 혼자, <웃음> 와, 민회 에서 내가 뛸수 있나요? No! 걸그룹입니까? Yes! 에이티나 나온 적 있습니까 안나 w 에이핑크 멤버 입니까 안나 w 트와이스 멤버 입니까 안나 w 2018년 기준으로 올해 성인이 됐습니까 아 예스 프로듀서 48에 출연했나요 나갈 수 없는 나이예요 저는 햄스터를 키우나요 안나 w 6인조 그룹입니까 안나 w 과거에 결혼한 적아니나우 세계에서 넘버원이었던 적 있습니까 아, 세계 넘버원인 적은 없네요 레즈비언입니까 아 w 어, 어, 이거 봐나못 나, 나 맞추는데 못 맞추는데 나못 맞춘다니까 지금 얘는 나를 모르고 있는 거야 아 18년 기준으로 성행된 걸 대답 잘못했어 전자두뇌 오류 넌날 몰라 제가 맞습니다 제 틀립니다 틀립니다 계속하시겠습니까 예스 yes. 랄더 멤버입니까 노 no. 4인 그룹 멤버입니까 예 yeah. 팀에서 랩을 레버... 어머, 어머 어머 나 안아봐 슬슬 나한테 접근한 듯한 대답이 오고 있는데 예 yeah. 마마무 멤버 NO YG수욱입니까? 아 NO 래퍼입니까? YES 남장을 한적이 있냐고? 아, NO 프로듀스 NO 쌍커브레있습니까 YES 당신의 캐릭터는 포미닛 멤버입니까? 아, 왜 안나와 우리? 영어로쓴외국인인가요 아니요 인터넷으로 유명해졌습니까? 아, 아니요 춤을 잘추나요? 아, YES <웃음> 아왜 우린 안물어봐? 걸데이 멤버입니까? 아, NO 요거? NO 블랙핑어 NO 근데 나 이름을 바꿔서 이거 어떻게 해야돼? 내데 원래 영어 이름이면 아닌 거잖아 지금. 그거 안 올려야지, 그치? No! 예! Yeah. 강아지 캠을 키고 방송, 오, 어? 강아지 캠을 키고 방송합니까? 맞는 거 아니야? 아이오랑 꾸요가 나오니까 그치? 걸그룹 멤버입니까? 예스! Yes. 뭐야, 이거? 메이플 스토리야, 내가 왜 나와? 아니요. 아니요. 이게 난줄 모르네. 얘나못 맞춰. 처음부터 하라고? 아예 다시? 여자입니까? 예스 애니메이션 캐릭터입니까? 아니요 유튜브를 하나요? 예스 아니요 성인입니까? 예스 당신? 근데 이거 진거라고 해야돼? 정하라고 해야돼? 정하라고 해야돼지? 예스 틱톡을 많이 하시나요? No. 비난받은 적인 거 아니요 야합 여러분 <웃음> 나야 <웃음> 여러분 나 야합니까? <웃음> 나보 뭐 야하니 <웃음> 아니요 내가 뭐 어떻게 애. 예 게임과 관련 있습니까? 아니요 못생겼습니까? 나 못생겼어? 아니 아니요 현재 결혼했습니까? 아니요. 음악가 다른 입니까 Yes. 라시 아니요. No. 나랑 같은 음식이냐고? 아라운드아 아무 카라데를 사용하냐고? 그게 뭐야? 아무 가라데가 뭐야? 팀에서 랩? y yes. e 또 틀렸어. 아, 징거버거. 한국어 하나, yes. No. no. No. No. No. No. No. Yes. 아니요. 잠을 많이 잤습니까? 아니요. 빨리 가다닙니까? 아니요. 영어선 외국인인가요? 아니요. 알... 알아서 나왔냐고. 뭐... 후. 아니요. 연기맨에 출연한 적 없어. 아니요. 만화를 그리니까? 아니요. 미국에 출연한 적 없어요. 흰머리니까 yes. 이렇게. No. 안녕. No. No. no. 정신 캐릭터가 대화한 적 있습니까? 뭐야? 그죠. 저놈의 기계가 나를 몰라. 그지? 뭐야? 내코마 고등학교 배구부에 속해 있냐고? 나보 뭐? 신발을 신지 그럼 내가 신발 벗고 아니냐 래퍼입니까? 예스 어! 드디어 나왔어! 드디어 나왔어 와 진짜 아 사진 모르는 척해 잘라버릴 거야 <웃음> 이번에 정 하나 말고 딴 사람 해 뭐라고? 아 내가 내가 요새 좋아하는 남자 연인을 생각하면서 한번 해볼게. No, No, Yes, No, Yes, Yes, No, No, Yes, No, No, o h Yes! 여기서 들켰다. 와, 와. <웃음> 어머 이거 봐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강아지 같아. 웅충충충경 웅충충짱짱 강아지 같아 그렇지. <웃음> 너무 대놓고 보건 복지부가 나오지 않나요? 그죠? 아, 저렇게 잘생긴 강아지거든요. 아니, 이미지가 강아지 같다는 거지. 귀엽게. 와, 막 박... <웃음> 선택한 캐릭터 이만큼이나 많이 플레이됐대. 역시.